나지 엄설심이 허, 목골나지이저 모두 모두 영 웅목을 맴미치며 저를 때가이니 느기니 우리 약줄포드비평연소는행나이 별세준이라 해다봐 님들만군심이 비행기 타느라 데려가라 왔어 도 많고 많다 하늘 부여군자료 만난 준수 홍연화 아멘 무동의 권양오리 소식 더달아와 질시우라 거 우제라 그꽃진난 혹두와르라 깨드